댕이 엄마, 요즘 댕이는 어때요?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에휴, 요즘 게임만 하고 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아무래도 딴 생각 못하게 학교 끝나고 학원에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뭐, 리아랑 요루루는 잘 지내죠? 아이 뭐, 잘 지내긴 하는데 저희 집도 똑같죠 뭐 애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뭐 그래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예요. 아유 그럼 안 돼! 그렇게 벌써부터 포기해버리면 애들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그게 바로 부모의 몫이에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중고등학생 때 잘하는 거야. 요즘은 애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 음? 왜요? 아니 요르엄마 그. 요루 같은 반 친구 민수 알죠? 아니 그 민수가 이번에 청교 1등을 했대 왜? 아니 어떡해요? 그거야 나야 모르지 그런데 같은 학교 부모 사이에서 서문이 났나 봐서문이에그 민수 아줌마가 조금만 아이한테 신경 썼더니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음 나야 모르지 그래서 내일 우리 학교 부모님들이랑 그 민수 엄마를 만나서 비결 좀 물어보려고 미어 엄마도 와 어머 제가 그런 자리에 껴도 될까요? 에이 뭐 어때 어차피 우리 사이에 좋은 것다 나눠야 되지 않겠어? 고마워요 탱엄마 <웃음> 어? 근데 그 어깨에 있는 건 뭐예요? 어머! 타투야, 타투!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타투라면 문신이잖아요! 헤이, 이마에 무슨 주책이야! 문신은 아니고, 그, 지워지는 스티커! 응? 어? 스티커! 엊그제 주말에 남편이랑 하와이 여행 갔다가 패션용으로 붙인거지! 요즘엔 또 이런게 유행이더라고, 응? 괜찮지? 뭐 나름 젊어 보이고 이쁜데요? <웃음> <웃음> 아 맞다 이거 내가 하와이 가서 사온 스티커인데 이봐봐 이봐봐 나중에 이거 놀러 갈때 붙여봐 이거 아주 기분이 새롭다니까 아유 제가 뭐 20대 초반 아니고 이런 거 붙이면 주책 아닐까요? 아유 에이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 요즘엔 패션 시대야 남 눈치 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참게 살아야지 고마워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 그러면 내일 학부모 보임에 꼭 나와. 나 먼저 가볼게. 네, 감사해요. <웃음> 여기에도 붙이고. 어, 저기도 붙일까? 아, 예쁜데? 엄마! 어? 어 이게 뭐야? 아, 이거. 댕이네 아줌마가 주신 건데 타투 스티커야. 어.. 그걸 왜 붙이는데.. 그냥 요즘 패션이지.. 이걸 붙이면 좀 어려 보이고.. 예쁘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리야 엄마 어때.. 좀 힙스럽고 예쁘지.. 음~ 나예쁘네 뭐 다녀왔어.. 어! 놀래라 나 문신했어 어? 이게 뭐야? 아이 몸에다 뭘 그린 거야? 이거! 아이 젊어 보이려고 한 거지 뭐야 이 몸이 이거 크림 판이야 뭐야 이거? 뭐 다리 있고 뭐 다리에 뭐가 있냐 끈이 있네 이거 별게 다 있어? 아니 애 엄마가 이런거 그리면은 좀 그렇지 않아? 어?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겠네 아니 그냥 스티커야 스티커 아휴 놀래라 안 그래도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더 깜짝 놀랬잖아 응? 음? 아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말이야 오늘 중요한 회사 계약이 있었는데 회장님이랑 사모님이랑 같이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그리고 사모님도 오셨네 아 듣던 대로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네 제가 이 나이 치고는 미인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 아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마흔이요 이야 의료기술이 참 많이 좋아졌죠 뭐요? 지금 어. 당신 뭐라고 했어? 아, 아 아이고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래, 나 성형외과에서 돈좀 쓰고 주름살 피고 다 했다. 네가 막 보태준 거 있니? 여보, 나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이 회사랑 계약하지 마. 어이, 저기 사모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웃음> <웃음> 내가 큰말 실수 한 거겠지 <웃음> 아, 이걸 어쩐담 그게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거야? 아이 그럼 우리 회사 큰 손이라서 놓치면 안 되는 계약이란 말이야 아이, 진짜 어떡해 안 되겠네 내가 내일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끝나고 직접 사모님을 찾아뵐게 이런 건 여자 대 여자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여보 그래 줄수 있어? 여보 정말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응 음, 나만 믿어 이 정도면 단정하게 입은 것 같고 이제 학부모 모임 가고 그 회장님 사모님 만나러 가면 되겠다 아, 그나저나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음. 음, 음, 음, 피곤해라 딱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갈까? 어. 음. 음. 어? 뭐야? 엄마 주무시네? 헉, 엄마 되게 예쁘게 입었다 어디 나가시나? 아, 그런데 엄마가 타투를 안 붙였네? 안되겠다 엄마가 더 젊고 예쁘게 보이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지? <웃음> 어? 있다. 있다. <웃음> 어, 음, 도대체 몇 시야? 어? 아, 어, 늦었네 빨리 가야겠다 어, 음. 어, 미우 엄마는 왜 이렇게 안와 여기 민수 엄마도 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늦으시네요 미우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미워엄마 어, 여기 왔네 근데, 어, 이리왜그 모양이야? 응? 뭐야? 댕이 엄마, 미워 엄마 조폭이야? 왜 그런 지 말했어? 무섭게. 응? 어? 뭐가요? 응? 어? 어? 어? 어? 이게 뭐야? 어? 아유 죄송해요. 아, 우리 애가 저잘때 얼굴에 좀 음, 장난을 좀 쳤나봐요. <웃음> 아이고, 너무 웃겨라! 내가 좀 타투로 장난을 쳤나보네! 나 진짜 놀랬지 않나 아, 미엄마. 난 초폭이 들어온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이, 그러게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큰일 음, 저잖아 남편 계약이 잘못돼서 지금 남편 회사가 위기라며. 그거나 좀 이야기해봐. 아, 그게. 아이, 남편이. 말실수를 좀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찾아가서 아 얘기 좀 해보려고요 아이고 큰도어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음, 그러게요 음.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볼래요 미엄마 어? 뭔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어제 계약처 안해드는 사람인데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저,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제는 제 남편이 실수한 것 같아서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성령 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까진 말 안했다고 했는데 어, 어쨌든 어 죄송합니다 뭐... 당신도 딱 보니까 상수도 하고 줄은 쫙피고할건다 했네 네? 저는... 자연인데요 에 자연 같은 소리 하네 척 보면 척인데 어쨌든 용건이 뭐예요? 저희 남편 얼굴은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사죄드리고 싶어서요 자, 네? 아 근데 저는 계약 다시 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사모님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제 얼굴을 파서라도니 네 얼굴 봐! 너도 얼굴 쫙 피고 성령 괴물이라면서 사모님 잠시 더운데 외투 좀 벗어도 될까요? 저... 드지 말든지... 어, 어, 어, 어. 자모님! 제가 죽을 자르셨습니다! 제가 챙겨온 이 칼로! 이 칼로 당장 제 손가락을 잘라서 저희 조직식의 사제를 드려도 될까요? 어머 뭐왜 그러세요? 아, 이 미쳐나 정갈다! 이 당장, 당장 잘라고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어,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이, 형님이 왜 무릎을 꿇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흑곰 그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나가 안됩니다 어, 형님 그냥 제가 이집다 불태우고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기만 주십시오.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야. 넘 빠져.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 놈의 손가락이 아, 그냥 아, 이 놈의 손가락이 아, 그냥. 아, 이놈의 아, 그냥 아, 제, 제가 잘못했어요. 손가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 목숨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제 남편한테 전화 걸어서 계약 다시 하라고 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저 진짜 의료기술... 아, 좋죠. 돈 많이 받죠. 사랑해요.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어이, 왜 용서는 무슨... 아, 잠시만요. 어... 아... 어, 자기야, 난데... 빨리 그 회사랑 계약해. 갑자기 왜냐고? 그냥 바로 당장 하라고... 아! 어? <웃음> 오늘 연기 아주 좋았어요 고생했어요 여기는 지급하기로 한 보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주 탁월한 명배우였어 거의 뭐 할리우드 배우였다니까 그나저나 여보한테 전화를 뚝뚝뚝 여보 아 계약 그거 다시 했어 걱정하지마 어떻게 했냐고? 그냥 최선하 다했지 아 그래 어 집에 잡아 어.